숙성이 잘 됐으려나? 진경이 고기를 구면서 미나를 기다립니다. 맛봐. 어? 음. 일상에 고기가 고기. 빠지면 안 되지. 언제 다 준비했대? 내가 널 위해 먼들보다리. 무슨 고기가 이렇게 담백해? 맛있어? 즐기진 않아? 완전 맛있어 <웃음> 야너왜 혼자 마셔 혼자 쇼하는 거 구경만 하냐? 불어준다고 했으면서 그럼 뭘해을까 매번 해주던 거? <웃음> 뽀뽀 다녀게 다음날 새로운 수강생이 찾아오는데 네 여보세요? 거기 피아노 교습소죠? 수강하시려고요? 네네 네, 오세요 아닌가 좀 전에 전화주셨던 분? 네 새로운 수강생은 들어오세요. 뭐가 급한지 바로 피아노 강습을 피아노 요구합니다 배운 적은 있으세요? 어릴 때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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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신 미나는 그만 어, 벌써 취하면 재미없죠 음. 괜찮으세요? <웃음> 밤새 미나만 기다린 진경입니다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연락 준다는 걸 깜빡했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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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연애 때와 다르게 진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미나. 미안한데 나 피곤해. 이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? 영화 사슬이었습니다.